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 62318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비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이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의료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보험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병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을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이 위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당한 점이 있는 점 갑은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은 병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병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을 회사에 통제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을회사는 수익자에게 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